적정보험료 얼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음... 적정보험료 얼마? 권장보험료 얼마 정도 될까요? 음... 산도 부분에서 축소될 수 있다 네. 다음 주부터 축소가 예고되고 있지만 어. 또 그대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봐야 되지만 배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대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어른이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도수치료에 대한 부분을 항상 문의를 하세요 기존에 있었던 보험을 엄마 아빠가 들어뒀던 보험이 있는데 음... 이걸 유지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내가... 아니면 부담보는 그냥 보험사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하고 가입이 되는 조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지, 그거를 뭐 보장이 안 돼서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음. 할증은 좀 달라요. 할증은 안 풀리죠? 할증은 그냥 그 퍼센트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음. 만약에. 신용... 저희가 가장 요즘 핫하다는 음. 비사 약관이에요. 음. 책자가, 그니까 이거를 고객님들이 공부하시기는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법용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험 전문가 박정희 장님 모시고 어른이보험에 대한 이야기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건강증 기준으로 해서 삼0적으로 기준을 좀 먼저 세워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건뭐 보험료 적정보험료 얼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음. 적정보험료 얼마 권장보험료 얼마 정도 될까요 워낙 지금 알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음. 많아서 대부분은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다라고는 대부분 알고 계시고 음. 21세부터 25세 그 정도 선까지는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면 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권장담보 기준으로 충분히 들어가는데 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만원 정도 선에서는 음. 굉장히 든든하게 들어간다 진단비와 수술비 후유장애 전반적인 거에 밸런스를 맞추는 기준이고요 암보장만 더 보완하시는 경우도 있고 진단비만 보완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술비가 거의 뭐 미비한 음.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오늘 상담한 분도 음. 제가 추천드린 구성은 한 10만원 음. 정도 되셨어요 암 3천에 유사암 3천에 뇌혈관 허혈심장 3천 3천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한 보장은 고액치료비나 암항암치료비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뇌나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수술비 이런 부분으로 좀 이제 밸런스를 맞춰 드렸더니 암에 대한 거를 5천으로 가고 싶다 음, 지금이 음. 아니면 그러니까 보험 나이 30세이신 분인데 지금이 아니면 내가 이 비용으로 암을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음. 암에 대한 것까지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구성을 하니까 11만 7천원 음. 정도로 어, 거의 풀보장이죠 여성분인가? 네, 네 여성분 기준으로. 11만 7천원 그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든든하게 음,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 거꾸 공유는 음. 음. 아무래도 또 항상 물어보는 거지만 6월 대비해서 음. 어, 이번 달에 추천해 줄수 있는 보험사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변동 없이 DB를 기준으로 보시고 진단비를 더 보완하겠다. 최대한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 DB 플러스 농협으로 가시는 거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이 어, 7월 8일이요. 8일인 건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수술비의 한도가 좀 차이가 있을 거고 음. 그 다음에 지금 DB손해보험이 뇌랑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2 1,000만원까지 음. 어린이 보험에서 음. 들어갔었는데 다음주가 되면 1,000만원으로 줄거다 라고 음. 예고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담보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적인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DB플러스 네. 농협은 네. 기존 큰 틀은 계속 유지될텐데 DB의 네. 수술 담보 부분 안에서 어. 조금 한도 부분에서 축소될 수 있다 네. 다음 주부터 축소가 예고되고 있지만 어. 또 그대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봐야 되지만 수술비가 좀 부러운 부분들이 있고 진단비도 DB 하나로 해도 괜찮았거든요 음. 뇌랑 심장질환 진단비 2 0 0 0씩 넣고 수술비를 네. 2천만원으로 합산해서 4천보장을 준비하는 게 괜찮았었는데 다음 주가 되면 뇌랑 심장질1 천만원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고되고 있으니 네. 어, DB 하나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이번 주에 서두르셔야 될것 같고 음. 어,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이번주 내로 못 나갈 것 같아서 음,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주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떡하지? 음.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DB플러스 농협으로 준비하시는 구성으로 봤을 땐 변동되는 게 없어서 음, 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진단비만 음. 보완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음, 음. 기존에 이제 부족하고 보장 범위가 작았던 거를 좀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농협 음. 보시면 되고요 음. 네. 농협이 또 면책 부분에서도 장점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음. 진단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용역이 네. 어른이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원래는 암도 그렇고 아예 면책이나 감액이 전혀 없었던 게 어린이보험이 정말 장점이었는데 암에 대한 면책 기간이 생기면서 90일까지는 어린이보험이던 성인보험이던 암에 대한 보장은 받지 못하는 거고 91일째부터 어린이보험은 100% 보장이고 성인보험은 50%, 1년까지 50% 보장인 건데 농협은 이면책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암에 대한 보장은 가입일로부터 바로 즉시 보장이다 보니까 20... 30세 전까지 안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농협을 좀 중점적으로 넣으셔도 보험료 면에서도 부담이 덜 되고 보장도 굉장히 좋은 거고 사실은 고민이 좀 많았던 게 손해보험 하나로 종합보험을 넣는 게 맞느냐 어, 왜냐면 요새 생명사들이 안보험을 너무 공격적으로 만들되고 있어요 지금 네 나오다 보니까 또 여기서 조합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고객님과 상의를 하면서 니즈가 맞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농협으로 가도 음. 면책기간이 없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뭐 생명사랑 손해보험사를 또 나눠서 조합할 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납입면제 음. 기능이 암 외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음. 그것 때문에라도 농협을 추천하지 않을 수있큰 그러니까 틀로 봤을 음. 때 사실 음. 농협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고 음. 암에 대해서 면책기간이 아예 없다는 라 네. 부분에서 장점인데 납입면제에서 음. 아직 소유장애가 80%라는 음. 부분이 약간은 아쉽다 음, 바뀔 것 같아요 어, 음. 50%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음.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실 <웃음> 것같습니다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수술담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원탑이다 DB를 선택하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는 지금 음.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기본적인 큰 틀은 손해보험으로 좀 가져가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보장들을좀 넓히고 싶다 그냥 유사한 부분에서 네. 넓히고 싶다 그러면 생명보험도 어, 제한 받아보시는 거를 음. 네, 추천드릴 수 네. 있는 거죠 어디 좀 추천해 줄수 있어요? 어른이부터 성인까지 안보장만 그렇게 보완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래의세생명하고 응. DB 생명 공양생명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미래세생명으로 많이 추천드렸던 게안보장은 어, 90일에 면책기간이 있지만 그사함 가입 직후부터 바로 보장되는 부분들 음. 그리고 그 가입할 수 있는 유사함의 한도가 음.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여러가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음. 항목들이 있어요 음. 뭐 흡연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녀를 둘 이상 낳으신 분들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 음. 접종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연령이 이제 20대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 20대에 계신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보장을 음. 이렇게 하면 같은 보장 대비 할인까지도 좀 굉장히 크게 받으실 수가 있어서. 할인 폭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네 할인 폭이 적지 않아서 음. 진단 자금 자체가 일단은 금액적으로 어린이 보험이 좀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 할인까지 적용된다고 하면 너무 비싸요. 네, 그, 그 부분을 음.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건강 체할인은 음. 확실히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들이 음. 네, 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소내보험사들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음... 하는 방향성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번 달부터는 사실 저희가 생명사 상품들도 더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천해 줄수 있는 회사는 미래세생명. 어, 개인적으로 미래세생명을 추천드리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 가입 절차나 음.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죠 음. 손해보험사는 먼저 심사를 통해서 승인 나고 바로 청약이 진행되는데 어, 생명보험사는 선심사 제도가 있기는 음. 하지만 그래도 가입하고 후에 심사를 다시 한번 보고 음. 서류들을 내서 그걸 가지고 또 심사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나는 안보장을 제대로 넣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드려요. 네, 특히나 근데 20대 분들은 음. 절차 조금 복잡해도 다 감안하세요 미리 좀 알아보고 음.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도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질병 후유장해 음, 이야기들을 음. 되게 중심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기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뭐 제2의 신단금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질병 후유장의 중요성. 근데 질병 후유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보편화가 된것 같아요.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음.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화저들 상해후유장의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음. 이 상해 훈장의 중요성 음. 음, 어떻게 지 직업 선택 자체가 그렇게 상해쪽으로 많이 노출되는 케이스 말고도 우리가 워낙에 지금 레저나 외부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음. 되게 중요해졌고 그. 퍼스널 모빌리티나 음.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력이 많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중요해졌고 지금 20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하세요 음,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배달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그런 분들은 정말 상해는 더 음.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뭐 운전을 하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해쪽으로는 점점 더 위험률이 올라갈 때기 때문에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을 때 저렴하게 음. 좀 든든하게 구성해 놓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볼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상해적인 부분들도 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저 이런 음. 사례도 있었어요 음. 진짜 배달알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학생들 중에도 많고 어. 응. 근데 이런 배달알바 회사들이 응.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응. 단체보험을 가입을 해줘요 응. 어.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응.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해 직업등급이 갑자기 쑥 내려가 있어요 응. 그 지난달에 그 실손전환 해주려고 하는데 응. 안 되는 거예요 응. 알아봤더니 이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단체보험을 하니까 이 등급이 근데 그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직업을 고지할 때내 원직업은 사무직이나 응. 내 투잡으로 뭐 배달을 한다든지 대리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응. 그럼 보험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응.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또는 부업 중에 가장 위험률이 높은 걸 고지하게 되어있거든요 응. 배달을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배달업이 직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죠 음. 근데 이것도 고지하셔야 돼요 의무예요 내가 그 일을 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나는 건 보장받죠 음. 아 그쵸 음. 어, 일하면서 받는 건 안되고요 음. 근데 이제 뭐 다른 질병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직업고지가 음. 변경되면 추징보험료가 나고요그 음. 다음에 그 직업 기준으로 변경된 등급으로 되는 보장한도로 다 변경이 돼요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어, 어,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야 되고 음. 아마 이제 저희 운전자 보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음. 이 배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전동킥보드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운전자보험 필수 꼭 드셔야 돼요. 이거 좀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이거 단순히 잠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음. 운전자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음. 이 유상운송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보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음, 맞아요. 배달이나 이런 쪽이 너무 왕성하게 지금 커지다 보니까 일손이 필요해서 음. 조금 보수가 괜찮죠. 그러니까 그 보수 때문에 위험률을 감수하면서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해놓지 않으면 앞에서 벌고 뒤로 더 크게 믿지는 음.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음. 보험은 아프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음. 그런 걸 미리 예측해서 어떤 보장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 음. 어,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음. 특히나 20대부터 35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음. 상해담보 정말 중요하다. 저는 한 40대? 40대까지. 왜냐면, 하 어, 특히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주체이신 분들이 만약에 다치게 되면, 음. 이제 자녀나 가족의 어떤 생계까지 위협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병보다도 40대까지는 상해에 대한 위험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리고 상해부유 장애담보도 음. 충분히 준비하시는 걸 생각하시고요. 음.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7월이니까 4세대 실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음...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 20대 보험이라고 하는 어른이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도수치료에 대한 부분을 항상 문의를 하세요 기존에 있었던 보험을 엄마 아빠가 들어 뒀던 보험이 있는데 음... 이걸 유지하는 게 맞냐 아니면 내가 새롭게 가입할 때이 실손도 4세대로 전환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4세대의 그런 경화를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될것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부모님들은 자잘한 병원비까지도 내가 통화하는 것까지도 다 보험으로 받아야 돼나는 음, 음. 인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보험을 제대로 가입안한 거고 네. 내가 놓치는 거고 어, 불리한 거야 라고 알고 계시는 거에서 지금은 우리가 자잘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병원비는 내 돈으로 처리하자 큰 위험에 대한 것만 준비를 하자 라고 봤을 땐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한도도 더 커졌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내는 보험료가 우리가 1세대 기준으로 네.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제 20대들은 사실 피부로 못 느끼지만 음, 음, 뭐 4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느끼실건데 네. 음. 1세대보다 지금 4세대는 7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진거고 음. 2세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50% 이상 저렴해지고 음. 3세대와 비교를 해도 10% 저렴해졌어요 음, 음. 네. 그러면 어, 보험료 차이가 지금은 적게 느껴지지만 시 연령과 이게 이제 손해율이 높아지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정말 엄청난 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음.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음. 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 자주 간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들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치료받으셔야죠 그렇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최대한 치료받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전환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는다 어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어느 보험사에 지금 기존 실비가 가입되어 있느냐가 음. 중요해요 실비가 판매 중지되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대형사냐 음. 실비가 계속 유지될 만한 회사인지도 설계사랑 미리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만약에 그렇다면 기존 걸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하다가 내가 부담이 됐을 때 갈아타셔도 되는데 그렇게 갈아타실 때 만약에 상품이 없어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그때 당시에 뭐실비를 어떻게든 가입을 하겠지만 네. 인수기준도 까다로워졌는데 쭉한 번도 치료율이 없다라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환하거나 재가입하는 가입 조건에 음. 고지사항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게 해당이 안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유지하실 수 있느냐 음. 그거는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건강체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상을 받으셨던 이재력이 있으신 분들도 음, 있으시고 음. 특히나 부담보에 걸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음. 근데 이 부담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이해를 음. 시켜주시면 음. 소비자분들이 선택하실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부담보라는 건말 그대로 내가 치료를 받았던 그 신체 부위나 그 특정 질병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보장을 하지 않겠다 라는 건데 보통 뭐 1년이나 2년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 그 심사자가 요 음. 정도만 잡을게, 요 음. 정도만 가져가자라는 조건인 거고 보통은 3년, 5년 음. 이제 1, 좀안 1, 좋은 최근에는 1~2년을 받아본 적이 없는가? 저 그렇죠. 20대들이 1년짜리가 진짜 많이 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위험률은 아닌데 음.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음. 최소로 그냥 음. 제스처 정도죠, 음. 제스처 정도로 1년은 부담받을게요라고 음. 그냥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1년은 어, 괜찮다, 음. 1년 정말 문제 안 되지만 문제는 이제 정기간. 전기간이 네. 음, 나오면 고객님들은 무슨 성보 내려진 것처럼 음. 음, 굉장히 슬퍼 하시는데 어, 일단 약관상의 조건은 그래요 음. 약관상의 조건은 이 보험을 유지하는 보장 기간 동안 그 특정 부위나 질병은 보장하지 않겠다는 건데 음. 그 특정 부위나 질병이 5년 동안 치료 이력이 만약에 전혀 없다 음. 그러면 사실은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은 가능하지만. 부담보 해제 조건이죠. 네, 부담보를 해제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 치료 이력이 거의 없거나 적어서 네. 짧은 기간 부담보가 나오는 그런 조건으로 가시는 게 유리한 거고. 어, 부담보 2년, 3년은 저는 30세 전까지는 그냥 이건 없다고 생각하셔라. 저는 땡큐 조건이라고 얘기든요 네, ]거든요. 정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음. 거, 이게 3년이든 1년이든 5년이든 이 기간 부담보는 그냥 해제되는 거예요. 그죠그 기간 지나면. 대신 그 기간 동안은 보험금을 못 받는다. 그렇죠. 이 어, 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도 하면 될것 같고, 부담보에 대한 인식은 음. 뭐좀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할증이 아닌 부담보는 네. 그냥 보험사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하고 가입이 되는 조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지 네. 그거를 뭐 보장이 안 돼서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할증은 좀 달라요 할증은 그러니까? 안 풀리죠? 할증은 그냥 그 퍼센트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 갱신형 담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할증이 붙었을 경우 그 퍼센트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비갱신형인 경우에는 20년 납입, 30년 납입 기간 동안 그 할증된 보험료로 이제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총보험료로 따지면 음. 유리할까? 과정 과성비가 좋을까를 타진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음. 근데 이제 정기간 부담보는 치료이력이 전혀 없다. 음.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거나 지, 그런 이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해제할 수 있는데 음. 만약에 뭐 종합검진을 받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검진에서 어떤 진단 소견이 나왔다거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해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정기간 부담보는 조심하셔야 된다. 음. 하지만 기간 부담보는 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설계사한테 음. 모든 병력 다 얘기해가지고 주면 음. 뭐이 회사 저 회사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음. 나중에 어, 이력을 다남겨다 이력도 남겨가지고 음.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아그 정도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설계사분을 제가 본 적도 없고 시간이 되게 많으신 거같아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들이 음. 항상 저희는 알잖아요. 음. 어떤 회사가 차선인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는 인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음. 차선책을 찾는 거지 전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계사가 전 회사를 다는다면 되게 고마워 하셨대요. 그건 맞죠. 네. 어. 그러니까 그만큼. 어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를 넣었을 때 조건이 안 좋을 거고 이 회사를 줬을 때 조금 어 나을 거다라는 건 알지만 웬만하면 넣을 수 있는 데다 넣어 드리는 게 이게 사람이 심사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연히 아주 좋은 로또처럼 정말 잘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설계사가 넣지 않고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 넣는 설계사는 진짜 고마워하셔야 되고 음. 대신에 넣을 때 과하게 고지하지 않고 음. 부족하게 고지하지 않고 명확하게 딱 고지가 된다면 사실 고객님 입장에서도 음. 그게 이력에 남는다고 해서 문제되실 건 없거든요. 맞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고지와 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조건으로서의 계약이 어떤 게 고객님한테 유리한 건지를 판단해 드리는 게 전문가님들의 음. 역할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도 단순히 그냥 설계해가지고 가격 맞춰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음. 아니다 저희가 항상 약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말 새로운 담보들이 나오면 이 담보가 정말 고객님들한테 어, 유용한 담보인지에 음, 대한 음. 공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전문가님들의 판단을 좀 믿어보시고 음. 충분한 설명 들어보시고 어, 가입을 타신하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음. 기존에서 너무 몇달 동안 달라진 게 없어서 3월 이후 거의 그죠? 네. 똑같아요. 네. 어, 그래서 좀 어,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뭐타 응. 회사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합리적 의심 한번 해보시고 어. 혹시나 응. 지인분들 중에 뭐 KB 계신 분이 있는데 아, 물론 KB가 연령 여성의 연령에 따라서 조금 더 보험료가 저렴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연계 조건이라든지 응. 전체적인 그런 비슷한 보장으로 구성했을 때각 담보별 보험료라든지 그러니까 DB 하나로만 했을 때랑 KB 하나로만 했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음. 그러면 뭐매외지급이라든지 음. 종수술비의 보장 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음. DB를 선택하는 거고 농협이랑 조합 구성을 했을 때각 담보별로 좀 우세한 부분들 좀더 동일한 보장 대비 저렴한 부분들을 이제 조합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면에서도 DB가 맞 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추천 드리는 거니까 사회에서도 비교 원한다고 하면 비교를 정확하게 해보시되 음. 기준은 음. 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음.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옆에 보는데 약관이 보였어. 음. 네. 그 요즘에 약관 안 받아보시죠 고객님들 잘? 약관을 참... PDF 파일로 드리죠. 어. 이 저희가 가장 요즘 까다다는 음. D사 약관이요. 에 음. 책자가 와. 그러니까 이거를 고객님들이 공부하시기는 어워요 이뭐 거의 법정이에요. 내용 음.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어가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설계한 그냥 한 페이지짜리 음. 뭐 이렇게 비교된 것만 보니까 그냥 금액적인 부분만 봐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보험사마다 이런 약관들의 깨알 같은 글씨들의 제가 항상 말하는 독소조항들. 그 다음에 같은 가격이고 담보는 같아 보이지만, 보장이 음. 실제로 나갔을 때는 금액적으로 정말 차이가 나는 부분들. 네. 어,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다. 음. 그래서 분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님들이 열심히 어,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고, 네. 매달 저희가 스터디 통해 가지고 소비자님들한테 진짜 좋은 음, 음. 합리적인 부분들 음. 저희가 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걸 네. 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 기준을 가지고서 만약에 보험을 알아보신다고 하시면 음. 소비자님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맞아요. 음. 음. 실제로 약관을 음. 찾아보시는 고인들도 계시는데 음. 약관도 그렇고 가입 제안서도 그렇고 음. 그걸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음. 그게 궁금하시면 설계사한테 진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음. 고민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음. 네, 이걸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해볼까요? 음? 소비자 음. 그 초청석 이런 어, 거저 진짜 저 고객님 중에 음. 6월 달에 가입하신 고객님 중에 정말 제가 초대하고 싶은 고객님이 있어요 어, 네. 저희가 다음 달에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번 정말... 달에 시간이 되면 네. 어. 진짜 초대하면 그러니까 음. 그분이 보험을 알아보시고 결정하신 이유가 되게 명확하시고 아, 너무 좋다. 저희 보험 연구소를 찐팬, 찐팬, 네 진짜 빼놓지 않고 다 보시더라고요. 홍보대사. 네, 그래서 본인 거 하시면서 뭐 친언니, 뭐 동생 거다 음. 본인이 다 컨트롤해서 음. 진행하시는데 어, 진짜 한번 보시고 싶더라고. 음. 제가 한, 너무 감사하니까 네. <웃음> 제가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사실 어른이보험은 지금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으셔서 음. 기존 영상 저희 이 4월, 5월, 6월 음. 영상들 보시면 조금 더그 담보에 대한 이야기들 음. 그리고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음. 정리가 더잘 되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긴급영상도 찍어서 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보험연구소 저희 채널에 댓글로 문의주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음. 영상을 조금만 더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음. 그런 질문 말고 내가 뭐 아는 지인한테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혼자 공부하면서 준비하시면서 내 보험을 점검하면서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궁금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도 성과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음.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어, 찾아뵐 텐데 다음 달에는 좀 진짜 좋은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지금보다 음. 더 조건 좋은 회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 좀 많이 조금 변동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서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